네, 이제 두 번째 원자의 구성 성분과 원소의 표기에 대해서 이제 가려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물질들이나 원자나 등등을 우리가 화학식으로 표현할 때 서로 뭐 약속을 한 거죠, 그렇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뭐써 있는 걸 보면 무슨 뜻인지 또 반대로 문제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산화탄소 뭐 동위원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여기에 몇 몰이 있는데 거기에 양성자가 몇 개고 중성자가 몇 개고 이렇게 세는 문제들. 그래서, 그거 준비, 그 수업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보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얼추 다 아는 것 같더라고. 요 원자 구조인데,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뱅글뱅글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플러스 전기를 띠는 핵이 있고. 그리고 그핵 안을 살펴보니까, 핵이 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지? 나중에 보니까,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성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뭐. 그리고 그리고 전기를 띄지 않는 중성자가 이렇게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핵이다. 그래서 원자의 구조는 이 그림은 뭐 대체로 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따라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 그림이 보면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거든. 참고로 전자 하나의 전하량하고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은 똑같아. 따라서 전자가 하나 있는데 양성자가 하나가 있으면 전체 전기적으로는 플러스겠어, 마이너스겠어, 중성이겠어. 그렇지 빵, 중성 나오는 거지 뭐. 자 그때 우리 여기 제목이 원자 잖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자라고 하면 전기적으로 중성인 녀석을 얘기하거든 뭐1 플러스다 2 플러스다 2 마이너스다 하는 걸 우리가 이온이라고 하는 거니까 따라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걸 얘기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나중에 이제 그 수업 들어가면 이제 듣게 될 거고 자 중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 중성의 의미는 중성 원자의 의미는 양성자 개수하고 전자 개수가 같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때 우리가 원자 번호는 양성자 개수를 우리가 원자 번호로 우리가 어, 명칭을 했었잖아. 따라서 얘는 전자가 여섯 개면 어 중성 원자니까 양성자도 여섯 개가 돼야 되고 양성자가 여섯 개니까 원자 번호 몇번어육 번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원자 번호 육 번이고 주결표 앞에서 다 배웠으면 수 헬리 벨 붕, 탄 해서 탄소라는 걸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왼쪽 아래에 쓰는 숫자들은 그렇지, 이게 바로 원자 번호인데 원자 번호를 왼쪽 아래에다 쓰거든. 그런데 이 원자 번호의 의미는 양성자 개수, 이렇게 플러스라고 써놓자고. 따라서 원자 번호가 만약에 10번이다. 그러면 걔는 양성자가 10개 있다 이 뜻이고 원자 번호가 13번이다. 그러면 양성자가 13개 있다고 라 이해해 놓으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해계 전화가 뭐 대충 양성자 하나의 전화량을 대충 뭐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아, 너 플러스 6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 그때 원자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입자가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전자가 있거든 그 교재 자료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들 입자들 중에서 질량이 가장 가벼운 녀석이 전자야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거의 비슷해 중성자가 약간 더 무겁거든 그런데 어쨌든 전자는 이들에, 이들에 비해서 한 2,000배 가까이 좀 가벼워 그러다 보니 내가 이 원자의 질량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이 질량에 영향을 끼치는 입자들 사실상 원자의 질량이라는 건 우리가 이는 뭐 MCC 케어 뭐 이런 거 빼고요. 오케이? 양성자가 몇 개가 있냐. 그다음에 중성자가 몇 개가 있냐. 그다음에 전자가 몇 개가 있냐 이런 것들 이 전체 원자의 질량을 이제 구성하겠죠. 이거 전체 질량 합이 원자의 질량이라 봐도 뭐 무방하겠지 아마도. 그런데 이 전자 같은 경우는 너무 가벼운 거야. 따라서 내가 뭐 체중계 위에 몸을 딱 하고 올라갔는데 우와 몸무게가 아, 말을 못하겠다. 하여튼, 몸무게가 이렇게 나왔어. 100kg 나왔다 치자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파리 한 마리가 휙, 날아다니, 날, 날더니만 내 머리에 휙 앉았어. 그렇다고 해서 내 몸무게가 102kg, 103kg, 어, 슈퍼파리 이런 거 빼고요. 그렇지그 정도로 확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야. 따라서, 원자의 질량에 전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사실상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 질량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바로 뭐, 양성자와 중성자겠지. 따라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원자의 질량은 커지는 거야. 따라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질량수라고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어, 질량수. 그래서 이게 질량이면 질량이지 왜 하필 수냐 이거냐 이 뜻이냐 하면은 질량에 영향을 끼치는 입자들의 개수. 그러니까 질량수는 그냥 질량이 아니야. 상대질량 개념도 아니고 원자량의 개념도 아니거든. 질량에 영향을 끼치는 입자들의 개수라고 이해를 해놓으시면 돼. 그러면 질량, 이 원자 질량은 이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전자는 무시해도 된다면서. 너무 가벼워서. 따라서 질량에 영향을 끼치는 입자들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는 거고 질량수라는 것은 이들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질량수는 양성자하고 중성자 이렇게 대충 표현할게요. <웃음> 두 개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 가 탄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탄소가 질량수가 12라고 나와 있거든. 따라서 원소기호에서 왼쪽 위에 쓰는 건 질량수라고 쓰고 이 질량수는 입자, 그렇지 질량에 영향을 끼치는 입자들의 개수, 전자는 무시하니까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 합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통상 원자를 표현할 때 아래쪽은 왼쪽 아래는 원자 번호, 양성자 개수. 위에는 질량수라고 해서 양성자하고 중성자 개수합 이걸 나타내죠. 그럼 내가 여기 좀 비어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거 하나 써볼까? 그럼 중성자 개수 한번 써보려고. 그럼 이 질량수라는 건이두개 녀석 합을 얘기하는 거잖아. 따라서 원자번호 6번에 질량수가 12짜리 탄소의 중성자 개수는 몇 개? 6개구나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뭐 표기가 되지 않은 원소들에 대해서 뭐 이제 원자 번호하고 질량수만 나온 원소들에 대해서 중성자가 몇 개인지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수 있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마그네슘이 있다 치면 얘는 원자 번호가 1 0인데 질량수가 24거든. 그렇그러 그러면 양성자가 1 0이고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합한 값이 24이기 때문에 중성자는 몇 개? 아, 12개가 있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오케이? 뭐 탄소 이런 것들도 있어요. 원자번호 6번인데 질량수 14짜리 탄소도 있거든. 동위 원소라고 들어본 적은 있을 거야. 그럼 이런 것도 음 서로 모르 이게 쌍둥이네 닮았으니까. 플러스는 16 여섯 개가 있어. 그런데 양성자하고 중성자 합친 값이 14가 돼야 되니까 n은 중성자가 8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좀 이따 하겠지만 똑같은 탄소야 원자번호 6번으로 똑같은 탄소인데 질량수가 다르다는 건 무게가 좀 다르다 이거거든 애보다 애가 좀더 무거운 거지 오케이? 따라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동의원소라고 좀 이따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원자 구성성분을 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원자에 대해서 썼는데 이온도 한번 표기를 해보자고 우리가 이제 바로 앞 시간에서 이온에 대해서 세미 이 하나 설명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저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전자를 하나 먹게 되면 그렇지 1 마이너스라고 쓰고 다음에 이 녀석이 어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라 쓰면 되겠다 그렇지 마이너스를 잃어버렸으니까 따라서 n 는 플러스 이온이 되겠지 오케이? 따라서 이런 이온들의 표기법을 옆에 한개다쓸 건데 산소 대표적으로 하나 해볼게 산소는 원자번호가 8번이야 그리고 질량수는 일반적으로 16이라고 나오지 근데 이게 산소 원자가 아니고 산소 이온이라고 하자고. 그래서 산소 이온인데, 애가 전체 이온이 2 e 마이너스래. 그럼 이거 보면 알겠지만, 전자를 먹으면 마이너스 전기를 띠거든? 그럼 애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니까, 그렇지, 전자를 먹었다 이 뜻이고, 전자를 얻었다 이 뜻이고, 2 e 마이너스니까 전자를 두개 얻었다 라고 이해를 해 놓으시면 돼. 오케이? 자, 그런데 쌤은 요런 이온을 할 때, 실제 문제를 풀 때, 음, 이게 전자를 얻으면 보통 우리가 뭔가 얻었다 하면 플러스 느낌이 나고 잃어버리면 마이너스 느낌이 나잖아. 그래서 그런 걸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간혹 좀 있더라고 아직까지도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얻어서 마이너스, 잃어서 플러스 이런 것보다도 이 원자 또는 이온의 상태를 나타낸다로 이해를 해놓는 게좀 좋을 것 같아. 즉 뭐냐 하면 N은 여기에 아무것도 안 써놨잖아. 그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 0이다 이 뜻이거든. 즉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 뜻인데 이 말의 의미는 음, 원자를 구성하는 게 플러스 전기를 띠는 입자도 있고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입자도 있는데 이들의 개수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따라서 플러스 개수나 마이너스 개수나 같다고 라 보시면 되고 그러면 애 같은 경우는 이 e 마이너스라고 해놨잖아. 그럼 이 말은 해석을 음 마이너스가 그렇지 두 개가 더 있어 이렇게 해석하는 게좀 편해. 누구보다? 플러스보다. 따라서 애는 원자 번호가 플러스 양성자 개수잖아. 그래서 플러스가 8개가 있거든. 그런데 얘는 2 e 마이너스인 걸 보니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2개가 더 있어. 따라서 여기에 존재하는 전자 개수는 몇 개? 어, 8에다가 얘보다 2개 더 있으니까 10개구나.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이게 이한결더 편하다니까. 자, 그래서 여기 좀 지우고. 마그네슘이 있는데 마그네슘 만약에 2 e 플러스라고 하자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돼?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성자도 있고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어, 전자도 있는데, 이게 이 e 플러스인 걸로 봐서 플러스가 더 많어. 몇개 더? 두개 더. 누구, 오케이? 저 누구보다? 전자보다. 따라서 플러스가 두 개가 더 많어. 그래서 플러스가 열두 개거든. 그러면 전자는 몇 개가 있지? 아, 전자는 애보다 두 개가 적어. 그래서 열 개가 있어. 라고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okay. 뭐 뭐가 더 편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쌤은 개인적으로 난요런 요렇게서 해 가는 게좀더 편하더라고. 오케이? Okay? 어. 우리가 뭐 들은 바있을지 모르겠지만 SO4 해가지고 황산 그리고 전체 이라고 e 하잖아 황산 이온. 요거 한번만 해보자고 조금 더게겠을까 SO4 이 우리 앞 시간에 했었지만 대문자 두 개니까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는 두 가지지. 그래서 황이라는 원소가 있고 그다음에 산소라는 원소가 있는 거야 그런데 황은 여기 숫자 안쓴건 1은 안 쓴다 했어요 그래서 황 원자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산소 원자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이 e 마이너스니까 n은 이온이라고 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자가 하나의 그룹으로 되어 있는 이온이라고 해서 원자단 이온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거든. 그때 왼쪽 아래에 쓰는 건 양성자 개수라고 했잖아 원자번호 그래서 황은 수, 헬리, 벨봉 쭉주 쥐글펴보세요 보면서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원자번호가 16번이 이렇게 나오고 산소는 원자번호가 8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황의 질량수는 32가 나오고요 산소의 질량수는 16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지 그렇아 퀴즈 하나만 낼까? 질량수가 소수점 경우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없겠지? 왜? 질량은 개수니까 양성자가 반쪽개지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치?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그러면 이제 중성자 개수 한번 써보면 황은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합쳐서 32개거든 그런데 양성자가 16개가 있으니까 중성자는 16개 있다 쓰면 되고 자 그런 황이 여기 몇 개가 있어? 하나가 있지 계속 곱하기 1 다음에 산소는 양성자가 8개인데 합쳐서 16개 돼야 되니까 N은 중성자가 8개가 있는 거고 그런 산소가 4개 있으니까 곱하기 4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SO4 2-에 e 있는 전체 중성자의 개수는 16에다가 4, 8에 30이 더하면 전체 중성자의 개수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양성자 개수는 요 숫자 어디로 쓰면 돼? 16 여기다 쓸까? 양성자의 개수는 양성자 16개짜리 황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플러스 양성자 여덟 개짜리 산소가 4니까 네개가 있어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전체양성자 개수는 몇 개가 나와? 16에다가 48에 32 하면 은 오케이 48개의 양성자가 있다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전자개수 할 건데 SO4 전체가 산소가 2-라는 e 뜻이 아니야. SO4 2-하면 e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보다 마이너스잖아. 전자가 두개가더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그럼 이거 전체에 플러스가 48개가 있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전자는 몇 개? 애보다 두개가더 있으니까 그렇지 50개의 전자가 이 안에 있어라고 승부자 봐 놓으시면 된다는 거죠 됐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자의 구성성분 저런 게 있다 잠깐 살펴봤고 그 다음에 원소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이렇게 표기됐을 때 중성자 몇 개? 전자 몇 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젠 우리는 셀수 있는 거야.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자료 4번 보시면 원자의 구성 입자에 대해서 질량, 뭐 상대 질량, 전하량 특성에 대해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 읽어보면 돼. 양성자, 중성자가 있는데 뭐 상대적 질량을 거의 1대1로 둔다는 것이 질량이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자가 겁나 가볍기 때문에 이걸로 할수 있는 것이 질량에 영향을 끼치는 입자들의 개수는 그렇지, 너는 무시하고 이두 가지를 쓴다. 그래서 이걸 이두 가지 개수의 합을 질량수라고 한다. 그거 하나 우리 정리가 된 거고. 다음에 두 번째 전하량,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고 양성자와 전자의 전하량은 실제 값은 이렇게 나와 있어, 하나당. 단위는 C라고 써서 쿨롱이라고 하거든. 오케이? 자, 그런데 부호는 반대고 크기는 똑같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관련 특성에 대해서 좀 보면 양성자 개수가 바로 원자 번호라고 했잖아? 따라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 개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자 번호대로 원소를 분류를 하는데 그렇지? 아, 서로 다른 원소야? 그러면 양성자 개수가 서로 다 다르겠구만 그럼 거꾸로 양성자 개수가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 같은 원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중성자는 방금 한그 내용이야 그래서 탄소가 있는데 원자번호 6번 또 탄소가 있는데 원자번호 6번 그런데 이 둘이 양성자 개수가 같으니까 같은 원소거든 같은 원소니까 뭐 화학적 성질은 다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데 n은 질량수가 10이고 n은 질량수가 14라서 중성자 개수가 n은 6개 나오는데 n은 8개거든 따라서 이처럼 양성자 개수는 같은데 중성자 개수가 서로 달라서 달라서 무게가 좀 달라 즉 물리적 성질이 좀 다르거든 그걸 우리가 동의원소라고 하는 거야 동의원소에서 이 뜻이 뭐냐 하면 동자가 같은 동자야 오케이 위는 위치 즉 주교율표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라 이 뜻이거든 근데 우리가 주교율표를 그럼 원자 번호 순서대로 쭉쓴 거잖아 원자 번호가 뭐라고? 양성자 개수 따라서 같은 위치에 있으면 양성자 수는 같다 이거죠 따라서 양성자 수가 같은 원소야 양성자 수가 같은 원소. 하지만 무게가 좀 달라가지고 물리적 성질이 조금 달라. 뭐 밀도라든지 끓는 점 이런 거 등등. 화학적 성질은 같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연결해서 왜 이들은 화학적 성질이 같냐는 건데 마지막 전자의 특성 나와 있잖아. 화학적 성질이라고. 화학이라는 건막 <웃음> 물리처럼 되게 복잡하고 막 그런 과목이 아니야. 되게 단순해. 어떻게 보면. 즉, 우리가 화학에서 화학 반응, 화학적 성질이라는 건 이런 게 성질이 이런 개념이잖아 야이 녀석을 물에 넣으니까 폭발해 쟤는 물에 넣으면 폭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아이 녀석은 내가 물에 넣으니까 음 매우 뭐 안정해 애는 뭐 부드럽게 녹아 들어가 이런 등등의 성질 이런 화학적 성질이라는 건 전부 다 어떤 녀석을 만났을 때 어떤 변화를 보이느냐 또는 변화를 안 보이느냐 이런 거거든 <웃음> 즉 화학 반응과 관련된 거거든. 그렇지? 그런데 이 화학 반응은 우리는 화학에서는 전부 다 전자만 가지고 놀아. 화학 반응이라는 게 매우 단순하게 보면 별거 없거든. 전자를 주느냐, 뺏기느냐, 전자를 뺏어 오느냐, 전자 하나 뺏기느냐, 전자를 쌍으로 가지고 오느냐, 이런 등등의 반응이야. 오케이? 전자를 재랑 같이 쓰느냐, 전자를 애랑 같이 쓰느냐, 오케이? 따라서 이 전자를 주고받고 함께 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화학 반응인데 그러다 보니 이 전자가 화학적 성질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거지. 그런데 애 중성원자잖아. 어, 이게 빵이잖아, 빵. 그럼 양성자가 여섯 개니까 전자도 몇 개가 있어? 여섯 개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애도 중성원자잖아. 따라서 양성자 여섯 개니까 전자도 여섯 개가 있는 거야. 봐봐, 플러스도 6이고 마이너스도 6이거든. 애도 플러스 6이고 마이너스 6이야. 자, 이 플러스는 마이너스 전자를 잡아당길 거 아니야. 둘다 전자의 개수 같고 플러스의 개수도 같고 그럼 서로 서로 잡아당기는 전자의 영향을 끼치는 그 인력, 그 힘들도 같기 때문에 사실상 애가 전자를 만약에 잘 뺏긴다. 그럼 애도 잘 뺏겨야 되는 거고 반대로 애가 전자를 안 뺏긴다. 그럼 애도 안 뺏기게 되는 거지. 따라서 이두 개의 화학적 성질은 오케이, 같을 수밖에 없어. 이해 되겠어요? 샘이 앞에서 이거 하나 했었죠. CU라는 녀석이 있어. CU, 아, 원자번호가좀 커지니까 <웃음> 우리 알루머 뭐, 나트륨 하나 할까요? 나트륨이라는 녀석이 하나가 있어. 그다음에 NA 플러스가 있다니까? N은 나트륨 원자고 N은 나트륨 이온인데 두 개가 화학적 성질이 좀 다르다고 라 했잖아. 똑같이 NA라고 써도. 왜 그러냐 하면 애는 원자 번호가 11번 플러스가 11개 있고 애도 원자 번호가 11번이거든 그런데 애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전자가 11개 있는 거야 그런데 애는 플러스니까 그렇지 1 플러스잖아 우리 숫자 1은 안 쓰기로 했으니까 그럼 플러스가 한개더 많아 전자보다 그럼 애는 전자가 10개 있는 거거든 따라서 이 둘은 양성자 개수는 같이 그런데 전자 수가 좀 다르다니까 이 전자 개수라든지 또는 플러스가 전자에 미치는 이 핵의 인력 나중에 유효핵전이라고 배우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이 애는 같거든. 그럼 같으니까 화학적 성질이 같은 거지만 이 둘은 다르거든. 따라서 이두 개는 화학적 성질이 좀 다른 거야. 애는 화학 반응을 상대적으로 매우 덜 해. 반응을 잘안 해. 근데 애는 반응을 엄청 잘 하거든. 오케이? 알겠어요? 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가서 자, 전자가 바로 화학적 성질에 관여되는 거고, 그때 중요한 건뭐 전자 캐수도 중요하고요 다음에 플러스하고 전자 사이의 인력,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이 뭐. 따라서 원자의 구성 입자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는데, 관련 특성은 이렇게 돼 있다. 뭐 짧게 가볍게, 이제 가볍게 정리가 되죠. 그쵸? 그렇죠? 네, 요 이해를 해 놓으시고, 뭐 요거에 대해서 막 묻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앞으로 우리가 수능화학을 할때 알아둬야 될 거, 서로 다른 물질이야. 그리고 양성자는 원자번호야, 질량수는 뭐야. 딱 썼을 때, 음 이렇게 썼을 때 전자는 몇개 있고 중성자는 몇개 있고, 그 정도는 다셀수 있어야 돼. 그것만 준비해도 이제 이쪽 파트를 갈 때는 크게 무리가 없어. 1번 갑니다. 나트륨 원자 한 개에 들어 있는 중성자 수. 뭐다할수 있겠지만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료니까. 자 플러스 양성자열 한 개. 중성자, 양성자 합쳐서 23개니까 중성자 이기는 몇 개? 12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 산소 원자. 음 원자 번호 8번 플러스가 8개 있어요. 산소, 이온입니까? 원자입니까? 원자라고 돼 있죠. 전기적으로 중성. 그러면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양성자 개수나 전자 개수나 같다 이거거든. <웃음> 아우, 사리가 걸리지 자고 미안해요. 아, 그래서 전자의 전하량 총합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전자 한개 전하량이 이거거든. 두 개면 곱하기 2하면 되고, 세 개면 곱하기 3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몇개 있는지만 알면 되겠네. <웃음> 그럼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플러스하고 전자 개수가 같거든. 따라서 전자는 여기에 8 개가 있는 거야. 질문은 전자의 초전하량 총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8 곱하기 전자 한개의전화량은 마이너스 1.6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19승. 단위는 위에 C. 읽을 때는 쿨롱이라고 하거든. 그럼 이게 두 번째 질문의 답이 되는 거지만. 됐죠? 다음에 세 번째. 전자의 관련 특성이 화학적 성질이라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짧게 얘기하면 화학 반응이라는 건 전자를 주고받는 반응이다. 그렇게 이해놓으시면 되는 거야요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자, 자료 5번 가요. 자 원자와 이온의 표기인데 이제 뭐 그대로 하면 되죠 다시 밑에는 양성자 개수 위에는 양성자고 중성자 개수 합친 거 합쳐서 16이니까 아, 중성자 8개가 있구나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럼 양성자 중성자 됐지? 그리고 2 e 마이너스니까 아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많네 몇개더두개더 따라서 여기 플러스 8개보다 두개더 많으니까 전자는 몇개 10개구나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뭐.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아이고 계속 가야 되는구나. 그럼 얘는 이제 10개의 전자, 여게좀 쓰고. 얘는 밑에 합쳐서 24개 돼야 되니까 중성자가 12개. 이플러스네 아, 얘는 플러스가 2개 더 있어, 전자보다. 그래서 플러스가 12개거든. 그럼 전자는 그렇지, 10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세 번째, 얘는 합쳐서 35개 돼야 되니까 중성자는 18개가 있어. 자, N은 양성자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잖아. 전자관계개더 있는 거네, 플러스보다. 따라서 전자는 몇 개? 18개가 있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다음. 이제 이제 동위원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건데 아까도 쭉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동위원소는 같을 동 주기율표에서 같은 위치 근데 주기율표는 양성자 순서로 나열한 거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있으려면 양성자 개수 즉 원자번호가 같아야 된다는 것이 따라서 양성자 수는 같아가지고 원자번호는 같지만 뭔가 좀다르기는 있어야 돼. 그럼 그 무게가 좀 다른 거야. 그래서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 수가 다른 걸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한다. 그래서 뭐 이런 등등등 원소들이 있죠. 얘들은 전부 다 플러스 개수하고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은 다 같은 거야. 다만 어, 물리적 성질이 다르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같기 때문에 뭐 화학결합은 전부 다 동일한 결합을 해 하지만 이처럼 물리적 성질 뭐 그냥 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질량수 1짜리 수소 가지고 만든 물이 있고 그리고 이 질량수 2짜리 중수소 가지고 만든 물이 있거든 화학결합은 똑같다 이거야 그런데 끓는 점이라든지 녹는 점이 다른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위원소 정의는 조금 알아 놓으세요 에? 중성자 수하고 질량수가 다르다 그래서 자료 6번 보시면, 자, 수소의 동위 원소거든? <웃음> 바깥쪽에 도는 게 전자잖아. 모든 원자의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양성자야, 양성자. 오케이? 먼저 번호, 이런 건 없으니까, 우리가. 따라서 요 색깔이 있는 게 죄다 양성자라는 걸알 수가 있고, 양성자 개수와 전자 개수가 같기 때문에 전부 다 중성 원자라는 것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자는 워낙 값이 오니까 뺀다 했잖아? 즉, 핵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개수를 우리가 질량수라고 하거든. 따라서 질량수는 하나 둘셋 해서 표로 쫙 만든 게요 거죠 그냥 보시면 이해는 다 되는 거지만 뭐. 됐죠 자 자료 7번 이제 뭐 실제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들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질문들의 답을 하자는 건데 가로축은 원자 번호 이게 양성자 개수지 세로축은 중성자 수두개 합친 게 질량수네 따라서 a부터 표기를 하나 하면 a는 원자 번호 6번 여기 쓰고. 양성자하고 중성자 합친 게 질량수니까 아, 10이라고 쓰면 되죠 그리고 저기 첫 줄에 그림은 원자라 나와있잖아 원자 되게 중요한 워딩이야 학교 수능에서도 저 원자는 워딩 가지고 문제 푸는 단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거든 원자는 뭐야? 일반적으로 중성원자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그렇지 전자 개수하고 그 다음에 양성자 수가 같다 이 뜻이야 따라서 얘는 양성자가 6개잖아 그러면 전자 개수도 6개라 이거죠 그래서 위에 빵이라고안 쓰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B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 8번 중성자 8이니까 질량수 12, 16이고 2 1 다음에 C는 원자번호 8번 중성자 10개니까 질량수 18이 되는 거고 다음에 D는 원자번호 10번 중성자 10개니까 질량수 20 이렇게 쓰는 거지. 뭐. 따라서 A, B, C, D에서 여기 B하고 C는 양성자 수는 같잖아. 하지만 중성자 수가 다르네. 중성자 개수가 다르니까 질량수가 다른 거야. a는 16이고 n 는18 나오잖아. 따라서 A보다 A가 중성자가 몇개더 있다고? 두개더 있다.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ABCD에서 전체 전자의 개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전자수가 바로 양성자수. 따라서 6개, 8개, 8개, 10개 이렇게 볼수 있죠. 일번 동의원소의 관계인 건 B하고 C다. 됐치 다음에 질량수가 같은 거 12, 16, 18, 20이니까 같은 거는 없네요. 그렇지? 없다. 다음에, 어이고, 끝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체크 문제 미리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세미 체크 문제 해설을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다 봤어요. 화면 멈추고 봐야지. 자, 다음은 인터넷에 올라온 학생 X의 질문과 친구들의 답변인데 학생들이 다 무섭게 생겼어. 친구들아, 이 그림을 보면 물 속에, 원래 우리가 얼음은 물 위에 뜨잖아. 근데 물 속에 가라앉은 얼음이 있는 거야. 따라서 물 표면에 이렇게 있는 얼음이 뭐지 봤더니 똑같이 H2O 상태를 쓰면 고체라고 쓰면 되죠. 근데 뭐가 다르냐 봤더니 수소가 좋아 원자 번호 1번에 n은 질량수 1짜리고 그다음에 여기 가라앉은 얼음을 봤더니 똑같이 화학식은 H2O야. 화학 결합은 똑같이 하네. 근데 뭐가 다르냐 하니까 N은 원자 번호 1번에 질량수 2짜리 중수소쓴 거야. 그리고 여기에 액체 상태로 있는 물은 화학식은 똑같이 h2o 그리고 액체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런데 n은 질량수 일자리 질량수 일자리 수소로 만든 거죠 물 따라서 이 녀석이 특이한 거지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수소의 질량수가 달라서 그래 질량수가 크면 무거운 건 확실한 거거든 무거울 수는 밑으로 가라앉잖아. 따라서 학생 Z가 수소의 동위원소로 질량수 1, 2, 3짜리가 있고 동위원소의 질량수가 다른 이유는 뭐가 다르기 때문이지? 그럼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지? 따라서 기억 밀도는 얼음빛가 물보다 크다. 어쨌든 애가 삐죠 어, 크니까 가라앉은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은 요 모든 동위원소에 존재하느냐. 중성자잖아. 그런데 애 봐봐. 애는 양성자 1인데 질량수 1이면 이 녀석은 중성자 얼마짜리지? 0개짜리잖아. 중성자 없는 것도 있다니까. 모든 원소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그렇지 양성자 개수야. 양성자야. 양성자. 따라서 기억, 중성자의 수는 모든 동위원소에 존재한다가 아닌 거죠. 다음에 H2O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질량수 총합은 얼음 B하고 얼음 A 하나 해볼까요? 자 산소는 질량수 16짜리, 애도 16짜리, 애도 16짜리. 그러면 애 총합 얼마예요? 16짜리 산소가 하나가 있고 플러스 질량수 1짜리 수소가 두개 있으니까 1 곱하기 2. 따라서 이게 H2O 분자 하나를 구성하는 질량수에 총합되는 거고 이 녀석은 질량수 2짜리 그런 수소가 두개 있다 돼 있잖아. 플러스 질량수 16짜리 그런 산소가 하나 있으니까 애는 전체 20이 돼버리네. 따라서 얼음 b가 얼음 a보다 크다는 건 맞는 거지. 그래서 요 질문도 동위원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니? 그 안에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 개수 등등 셀수 있니? 그 질문이에요. 요 정도만 해도 수능 한 문제 맞추는 겁니다. 6번 자 밑줄 쳐야지, 밑줄 쳐야지 중성 원자라고 돼 있잖아. 따라서 중성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 뜻이거든. 그 얘기는 전자의 개수하고 양성자 개수가 같다는 거. 그걸 가지고 이 녀석이 양성자인지 중성자인지 판단하는 거야. 그럼 얘 전자 하나 있잖아. 그런데 애는 양성자도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요 색깔은 두 개니까, 아, 이 색깔이 양성자구나. 그럼 요 색깔은 뭐, 너는 중성자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요 색깔이 장성자니까, 양성자에 하나 있으니까 원자번호 1번. 그리고 핵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두개 있으니까 질량수는 2. 그리고 중성자는 하나 있는 거고. n은 원자번호 1번. 어, 세개 있으니까 질량수 3. 그렇지? 중성자는 밑에 쓸게요. 이렇게 해서 중성자는 하나. 합쳐서 세 개니까 중성자 두 개. 그다음에 n은 음, 양성자 두 개네. 전자 두 개. 그래서 원자번호 2번. 그리고 핵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개수 양성자와 중성 중성자 수 합이 3이니까 질량수 3. 그럼 이 녀석의 중성자는 한개 되는 것이 뭐. 그러면 거기에서 기억 Y하고 X는 동위 원소 관계냐. 원자 번호가 같으니까 같은 위치 맞는 거죠. 다음에 질량수는 2, 3, 3이니까 Z가 Y하고 다큰게 아니고 같아야 되는 거고. 다음에 Z의 원자 번호와 질량수 표현하면 2하고 3이라고 쓰면 되죠. 에, 반대로 썼네요. 위아래를. 됐죠? 밑에 원자 번호가 더클순 없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맞는 건기억 하나가 되는 거야. 됐죠? 다음. 자, 7번. 중성원자. 아, 이것도 중성원자니까 양성자 개수하고 전자 개수 같다는 게 일단 쫙 하고 떠오르셔야 돼. 그래서 원자 a b c 의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나타낸 건데 여러분들은 문제 풀때 저기에다가 쓱쓱 쓱 쓰시면 되고 세은 여기다가 좀 써볼게요. 어? A는 양성자 수가 바로 원자번호죠. 원자번호 7번 딱 이렇게 쓰는 거고 중성자 8개니까 합쳐서 질량수 15 이렇게 쓰면 되죠. B는 양성자 원자번호 8번이고 중성자 9개니까 합쳐서 17 이게 질량수 되고 C는 양성자 8개구요 중성자 8개니까 질량수 16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때 이 B하고 C는 양성자 개수가 같으니까 무슨 관계? 동의원소 관계다 이렇게 볼수 있지. 그러면 기억, A하고 C가 아니고 B, C가 동의 원소고 A가 아니고 B. 다음에 B하고 C는 전자수, 중성원자니까 양성자 개수가 바로 전자 개수가 되는 거거든. 따라서 B하고 C는 양성자 개수가 같으니까 전자수도 같다. 이것도 되죠? 다음에 ㄷ, 질량수 가장 큰거 15, 17, 16이니까 B가 가장 크네. 그래서 것도 맞는 거지만. 됐죠? 다음. 자 표는 저 탄소 질소 산소의 동위 원소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6번 7번 8번에서 질량수 12 13 14 15쭉 나와 있네요 그치 오케이 자 요거 조금 확대할까요 이다 바로 쓰면서 좀 들어가게 원자번호 알아요 뭐 사실 몰라도. 기억보기 보세요. 얘는 동의원소거든 그러면 원자번호가 같아. 플러스 개수가 같아. 그런데 전기적으로 중성인 녀석이니까 전자수도 어떻했어 그렇지, 같겠지. 그거 묻는 거예요. 오케이? 미안. 우리 원자번호를 알면 슥슥 쓰면서 하면 되지. 아, 여기 다 나와있네. 미안. 그래서 얘는 원자번호 6번, 6번. 얘는 원자번호 7번, 7번. 얘는 원자번호가 각각 8번 돼 있으니까 그 아래쪽에 중성자 빨간색으로 써보자고. 중성자 개수 쓰면 합쳐서 12니까 6, 13돼야 되니까 7, 합쳐서 14니까 7, N은 15돼야 되니까 8. 그다음에 N은 16돼야 되니까 8이고 N은 하나 더 무겁네요. 중성자가 한개더 많기 때문에. 하나가 더 무겁지 중성자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다 썼으니까 기억은 해결이 됐고 중성자 수는 13짜리 탄소, 중성자는 7이고 14짜리 질소는 그렇지 7. 그래서 갔다가 맞지. 다음에 얘네들은 자 똑같은 탄소야. 똑같은 산소고 무게만 다른 거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은 같다라고 했잖아. 따라서 이두 개가 끓는 점이 같다 하면 틀린 말이지만 화학적 성질이 같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결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 결합의 종류는 다르다가 아니고 같을 수밖에 없다. 됐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고생했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파트 하나하고 두 번째 여기까지 해서 원소를 내가 표기를 했을 때 이걸 구성하는 입자들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등등 등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내용 학습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으면 한 번만 더 차분히 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완전히 내 걸로 숙지하는 과정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이걸로 끝. 다음 주기율표로 넘어갈게요.